영어를 구사할 때 발음이 중요한가요? 예, 아니요, 따질 것도 없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맞아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틀리면 내용이 바뀌거나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발음에 집착하다가 잘못 집착하는 거죠. 발음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끔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때 거기 필요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박로자 교수님의 인터뷰를 가끔 써요. 아마 아실 거예요. 러시아에서 귀한 러시아계 한국인이세요. 그분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그 저품질의 영상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음향 문제로 거의 들리지 않아서 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예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박노자 교수의 그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실게요. 국경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뭐가 그 합니까? 그러니까 국경을 그렇게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한국 사회도 언젠가 이렇게 혈통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사 사회 국가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족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그런 역사적인 이동이 쉬워지지 않을까. 자 들어보셨죠? 우선 영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우린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이 박무자 교수님의 한국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실까요? 자 간단히 표현하면 잘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한다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발음이나 억양이 좀 어색하긴 했죠. 그래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이분은 한국어 원어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고 이 느낌을 그대로 영어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박로자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관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권 환경에 노출돼서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채화하듯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영어는 이박노자 교수님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영어 공부에 성공한다면 말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히 언어, 특히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내뱉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드물고요. 뭐 그런 분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영어 공부법을 알려주는 걸 따라해봤자 소용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물론, 그래도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뭐 사실 박노자 교수님이 한국어 하듯이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면 좀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 사회도 혈통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어 사회 국가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저 같은 저 같은 뭐 아무튼 좀 애매하죠. 마치 약간 어 억지로 제가 좀 억지를 부린 경향이 있지만 욕처럼 발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삼으시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음했다고 아마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문맥에서 갑자기 욕이 튀어나올 리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하거나 긴 글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발음 하나하나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 문맥이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단어들이 나열될지 미리미리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순서로 말을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 뒤에 뭐가 따라올지 우리말보다 더 쉽게 예측이 되는 언어예요. 자, 발음이 중요한가요? 네,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아무튼 박로자 교수님의 한국어 발음 정도면 괜찮았죠.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만약 어떤 말을 할때 맥락 없이 진행되는 말이라면 그때는 발음을 놓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박노자 교수님의 인터뷰처럼 맥락을 만들어내고 듣는 우리가 그걸 문맥에 맞게 파악하면 발음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영어도 요 문맥이나 맥락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음이 생각보다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못 만들고 단답형 혹은 뭐 제한된 단어 몇 개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발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티가 팍팍 나는데 그 사람이 구사하는 문장이 정확하고 특히나 언어 수준이 높으면 그 어색한 발음 때문에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엘리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연 어떤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토론을 더 해봐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식 영어를 원어민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좀 논란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영어는 그냥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어들 중에 하나의 지역 영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어를 공부할 때 발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냐 의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져가야 하냐 라는 거였죠 자 발음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발음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고요자 무엇을 더 상위 개념으로 잡고 영어를 준비해야 하냐의 문제예요 사실상 우리가 발음을 중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의미는 모르지만 뭐 미디어 등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듣긴 해서 어떤 발음이 미국 발음인지 영국 발음인지 그냥 그 소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미국식 영어를 좀 빠르게 구사하면 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주니까 더 발음, 특히 그 미국식 영어 발음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너무 의미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쉐도잉만 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어를 마치 어, 의성어, 의성어 뭔지 아시죠? 의성어처럼 배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어민들이 배가 고프면 I am hungry 라고 소리를 내더라고 뭐 아니면 뭐 부탁할 때는 Could you do me a favor? 자 이것도 사실 뭐 부탁 좀 들어줄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면 결혼하자고 할때 Would you marry me? 혹은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하자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의성어처럼 공부한다고 표현을 했냐면 영어를 그냥 소리만 흉내낸다는 의미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개가 내, 짖는 소리를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의성어인데 동물 소리에는 그 의미의 깊이가 크게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때로는 그 의미가 무척 깊은데 그 의미를 모르고 따라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소리만 따라하면 그 발생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뭐 확장이나 응용도 잘안 되고요. 그 내뱉는 언어 자체에 대한 깊이도 깊지 않을 거예요. 자,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지난번 강의 영상에 뭐 살짝 언급이 돼 있었지만 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자, 이런 거 가능할지 한번 보세요. 결혼하자고 할 때. Will you marry me?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딸이 아빠한테 가서 That will you marry me? 하면 이상하죠 자, 아주 어린 딸이면 뭘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 된 딸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That will you marry me? 이거는요 아빠 나 결혼시킬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 Mary의 정확한 의미는 결혼하다가 아니라 결혼시키다예요. 즉 Mary라는 그 동사가 결혼을 시키다이니까 그 뒤에 누가 결혼이 되어지는지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목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혼할때 쓰는 그 Would you marry me? 라는 표현도 사실 너나 결혼시킬래?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런데 네가 해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at will you marry me? 그러면 아빠 나 결혼 시켜 주실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결혼 했다라는 표현은 영어에 없다 그랬어요 결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 am married 라고 수동태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전치사를 써서 결혼한 대상을 붙이냐도 with을 쓰면 되게 어색해요. 자 누구랑 어디에 결혼되어 있다는 이상한 뜻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결혼되어 있다는 to를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I'm married to 하고 남편 이름이나 아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어, with은 언제 쓰냐면 I'm married with my children. 나는 혹은 with my kids. 자, 애들이 있는 채로 결혼되어져 있는 몸이야. 그러니까, 애가 있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자, 만족하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 상태가 변하는 건 전부 다 BP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satisfy라는 동사는 만족하다가 아니고요. 만족시키다가 되는 거라서, I am satisfied 해야 내가 만족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만족하다 라고 해도 되지만 영어는 만족당했다 혹은 만족되었다 라고 표현해야 해서 I am satisfied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앞에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으려면 그냥 빠르게 구사하는 미국식 영어 발음만 내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듣고 판단해서 발음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언어 능력은 그 소리에 얼마나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글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되겠지만 소리로 되어 있으면 말이 되겠죠 결국 언어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건 소리나 혹은 문자로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역시 글이나 말로 또박또박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유창해질 거고 결국 발음이라는 것도 발성 그리고 그 단어에서의 강세 문장 안에서의 인토네이션 억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게 발음이잖아요 즉 발음이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강세나 인토네이션 같은 것들도요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얘기는 별도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의미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중시하자라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